기동기동 나중에 나단에 Double k i l 물 Umo, Umo, Umo, Umo, Umo, Umo, Umo, Umo, Umo, Umo, u 안찍아나 쟤도 있고는다자 아, 너무 아, 쟤거게다다나다으로나다 쪽으로. Okay. 아, Ra 온다, oh. 나앉다, 아 이거 게 빡셀 거예요. 면단층아니단시이자 아씨진이올 마이크, 아... 박스, 사박스. 아, 박스 자, 박스, 박스. 딱딱해야 하나, 딱해 하나. 아, 나중 하나. 어, 중족뼈 하나. 하나. 자골 하나. 자골 일, 하나. 보거 같은데? 소리가. 아, 그거는. 대회 끝났으니까 이제 계획 해봐이죠 스퀘어네 해야죠. 지 않았나? 어 제가 공지로 올릴게요. 나 지금 공지로 봐주시면 돼요. 알람 그 유튜브 알림 설정 전체로 다 해놓으시면은. 자 공지 올리면 뜨거든요. 커뮤니티. 나올라 아프리카 올릴 겁니다. 죠 말어 대각핀 개 우리 대각핀 그래, 너무 그래. 많이 까지마요갑가파으로까야 그래, 그래, 돼. 대각핀 많으면 안 돼요. 그래, 나, 나 계속 나고 잘. 아, 아, 잘. 나. 아이 지금 빵파 빵팠잖이야 아니. 아, 칭, 참, 칭, 다 자운다. 아, 핑안 풀려. 아, 핑인 났어. 났어. 짱나다. 한번 바로 하려나? 철퍼안 언덕에 먹먹 작게 작게 늘은 뭐? 오늘은 뭐? 오늘은 뭐? 오어은 뭐? 오늘은 뭐? 오늘은 뭐? 오늘은 뭐? 오늘은 뭐? 오늘은 뭐? 오늘은 뭐? 오늘은 뭐? 오늘은 뭐? 오늘은 뭐? 언덕박 뭐? 오늘은 뭐? 오 언덕박 오 언덕박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까비, 까비. 어, 볼게. 어, 저가요 그러면. 뭐, 하우스비 하나만 칠게요 그럼. 그럼 나가. 어, 하우스비. 하우스 하나. 제 바로 볼 나. 작업 한번. 잡핑 두 개. 잡핑 두 개. 잡핑 하나. 잡핑 하나.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진짜 빠른데? 박스 가 나. 하나, 박스 하나, 박스 하나. 중. 큰핑 계속 들어. 펑커 펑커 펑커 펑커 1차 1먹었다 여기가, 여기가 뭐야 여기가 여긴데? 2박 2장 안 보여요 강한대 2박 4가나 이거 잡좀더 붙어줘 이거 큰 먹었어 이거 이층 제가 먹을테니까 이층폭좀 봐줘요 갑박 있었네 어안가도돼안잡 빼도 돼 이제 잡 빼도 돼 그냥 어안 가셔도 돼잡 빼요 그냥 잡잡 빼요 중차 가지 말고 자리 잡아요 그냥 잡 빼고 온일 중차 적 빼. 다 빼요 빨리 울베 한명 먹고 그냥 언더라인 아, 다진 라인 에서 아, 되잖아 무 클라 일 예. 클라 일 갔어 클라 울베, 울베 한명 가면 되잖아 무반영 울베 가면 되잖아요 포즈를 잡으면 되잖아 아 자기야 자 왔다 하나, 하면은 어자 왔다 하면은 울베 오면 되잖아요 그냥 클라 하나? 나 클라 뭔데? 내가 아예 보만 본다 아장 나왔고 서 없고 자 울베 자고, 1, 자고, 1, 자고, 1, 자고 1, 아, 하나 포기 중 포기 중 포기 중 포기. 오케이 오케이 서한다 클라 뭐니? 아 이거 설렌 노이이게 설렌 노. 쭉쭉쭉 찔래. 쭉쭉쭉. 다 났다 오케이. 설초나이스대게은 아, 아. 자리만 잘 잡으면 돼요. 밀어놓고. 어, 굳이 안 가도 돼. 가는 거는 이제 하수. 아, 어, 어, 어. 오케이. 대패 늑대? 대 두개 대 석피가 딱튀왔다 석피 먼저. 아, 오케이. 큰도 있어. 네. 클라이코. 박지 어, 어, 언덕에서 폭 먼저 까줘. 자설복. 언덕에서 폭 하나 쳤어요, 일단. 오케이. 뒤로로 가. 다설치습니다클라는데 이거. 살다 봐. 아, 뒤 아, 비... 비... 있다. 아, 뒤박야 박티 자둘, 자둘, 자둘, 자둘. 이거. 습니다 이거 작뭐 어떻게 뭐 못하면 언덕 보고 빨리 설포좀 까달라고 해요. 언덕도 그냥 작 빙하타 하면 살포 자동으로 바로 까주세요. 아, 분기 형 <목소리> 단축 따라갔다 단축 따라갔다 우리 큰 못나가는구나 아, 큰을 야. 계속 못나가고 후빈을 가야되니까 어쩔 수 없어 나후빈할게후빈하 중도, 하나, 중도기 하나. 오무를, 오무를, 아, 와, 이 중독 하 뭐야 와이툭뺑 나왔다 아오빈로뺑 오므로 오 종둘 종둘 아있다 이미 디이 많아 이 많아 어머 어머. 므단층둘아2층아단둘아 우리 하였습니다 빠르게 안되면 천천히 해. 요 천천히 후삥 가도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할려 하지말고 대각 하나 대 두개? 우리 대각빙이 많다니까 차라리 삥아끼든지 갑박빙을 까든지 대각빙 많이 안까도 돼 같이 한번 빙나갑박나갑박나갑박나 갑박빙 하나 갑나갑박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나 우물 하 나중에 나 우물 나중에 나중에 나중하나중 나중에 나중나나나나나 잠가많아요나 어, 방금 몇킬 했지? 한 최소 6킬? 나이스. 처음하나 같아요. 빙. 짝설 짝설 짝설이래 짝설 아하핳핳 작기작기작기작기작기 작기 하나 더 작기 하나 더 오물지지 오물지지 오물, 오물, 오물. 중격배 하나 중격배 하나 아 하나 아나 나. 이제 폭서나다 클라 아 이제 폭라 클라 안나갑박이갑박갑박클이많데 <목소리> 이거? 갑박 이아아야 갑박 잡박은 잡았어 작 조심해야 돼. 2층2층포 봐주시고. 나왔고, 작 나왔고, 작 나왔고, 자 자굴 배축도 하나, 작 둘. 자굴 배축 둘. 내가 터거스폰거 뭐니? 울배왔다클니 울배, 울 울배, 울배, 울배, 더블, 울배, 더블, 더블, 더블. 하나 몰요 울배 더블. 울배 서 봐야 돼. 오 간다. 중비 뭐 나온다. 중비. 아, 안 하나, 하하하하 부원형 제가 2층에 있으니까 클라를 봐주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언덕형언언 아... 덕돌덕돌하나하나울베쪽울베쪽이요난이야나알알네울 나이스 아 이만 못 맞췄네 좋습니다 와 우리 지금 푸크 이랑저 둘이서 29킬고 지금 밑에 아아 아, 이팅 <웃음> 펠핑 두개나오 바로 나게네 어. 하나 개어개이구작중핑중 가야돼 가야돼 가야돼 어떻게 가야돼 가야돼 가야돼 조언이 안가가 폭발아 개 안네 히트포버 C 우물하나 우물하나 우물하나 왔다 나왔 원장. 이야오단 오지마. 나가면 안 되겠다. 아, 십박. 나다 십박. 까먹. 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제대로 하 나가면 안 되겠다. 다시 오물 바울트 갈게. 케이 기둥에서 바로 나오더라 하나. 자마 개. 포 몰라 오 이제 콩아. 어떤데? 빌핑두 개. 포좀 올라온다. 아 잠이 오나 이제? 어. 잠이 <목소리> 올라오나? 같다, 내 샷이 아니구나. 2층 오, 포 오, 늘 어, 어, 박스, 박스 포가 아. 아, 그 아, 나? 아, 나. 아, 이이야다 일단 전가는데 어, 되겠다 어, 핑도개 어, 어. 나가 좀 하겠다가 우리 천천히 좀 하면 안될까요 형님? 너무 급하다 아이고 왜 키를 다 주는거야 반 이쪽 조금 맞춰서 한번 아, 후핑 가도 빈 괜찮을 것 같은데 오케이오케이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작으로 돌려줘요 힘 실어줘 힘 실어줘 셰프도 바로 뺄수 있으면 빼요 빠인중 아, 빠인 근데 먹었어 양도가 뭐, 들어가자 이거 아 빨리 가요 가요 아, 작뚫어봐요 작 일단 왼쪽으로, 나 왼쪽으로 아, 나왼쪽나 왼쪽 빙빙 나 딱 가리. 천천히, 먼저 나게요기한한 방에. 가 귀가 귀가 귀가 귀가 귀가 귀이 귀가 귀가 귀가 귀가 귀가 가 귀가 귀가 귀가 귀가 귀가 귀어 귀가 가귀가다 나펜, 수현아, 개 나펜, 나펜, 저수현나가져올가나2나기한가나 2팀 포화우 나왔다 약, 약간 약 2팀 포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우물다, 우물다, 우물다 물다우물우물거 이거 빨리 감아줘요, 우리 갑박 잡을게 우물했어, 우물했 지치기 다지치다지치다 잡았다, 잡았다 오 천천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리하 이거. 이거. 이중 이거. 이다나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이이 몸을 들어왔다, 패스 반, 먹먹이 반먹먹형반나어패스게 왔어 이거 야돼피 패스 개피하나있고 아 이거 큰중핑 두개 다음 다음 다음 패스 왔다 이것도 패스 패스 패스 이거 빼야된다 빼야된다 빼야 아, 어작돌려볼래그러 못살아 못살아 안돼 어, 뭐... 반인데 콤프로님. 꾸물 하나 단층 하나. 콤프로님 반이야 반. 오상 나상 나갔어. 꾸물 물쪽 또. 꾸물 쪽 또. 꾸물 또. 꾸물 쪽 또. 에 다 근데 다피 고멍고만 한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살짝. 2층만 있다, 2층만 있고. 자켓 앞에 자켓, 자켓 박스. 어디 있어? 컴프로토 어, 쌤님도 다리반인데 못박았죠한발어 그러면은 개피는 알겠는데? 다리반에 한 대면. 오. 너 개피잖아, 친놈아 나. 어, 거 있다. 나이스. 나이스! 뭐야! 어, 어, 어. 이걸? 아, 띠내리면서 기피 있어, 저거. 나이스. 나이이오케거나이스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 이거 반등이다이스이다이이 <웃음> 어, 어, 어. 어, 이거 이 이거 반등각이거 반등각이다. 이거 다이 갱비하나? 어떻게 할에관 이제 포관하던? 담어 자금 뭐 없으면 빼야죠 음 근데 자개 하나 있거든 중간다 중흐배 중흐배 중흐배 가만있어 중흐배 한테네 우리 쪽에 오! 오! 작자 아, 네, 어, 가자 우리 중흐배 다 뭐한거야 아, 한 거야. 아 여, 여기 있으 어떻게 여기 돌격이 다 여기 있으면 어떻게 빨리 가야지 내려왔다 걔안 내려왔다 뭐 하는 겁니까? 자, 피어, 저거. 어? 아, 나, 나, 안 돼. 어, 너, 너, 너, 너. 너, 너. 아, 그 위에, 위에. 자켓, 자켓, 자켓 어, 쟤, 내 샷은 뭐 거야? 아, 위, 위, 아, 위, 위. 아, 위, 위, 위. 아, 위, 위. 아, 위, 위. 아, 위, 위. 아, 위, 위. 아, 위, 위. 아, 위, 위. 아, 아, 위. 아, 위. 아, 위. 아, 아, 아, 아, 어, 이거 다안 가도 되는데, 다, 다, 다, 다 갔어. 작꾸 뚫었는데.